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지만 주일 오전에 말이죠 혼인 관계에서 혼인 관계 혼인 제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반영하는 제도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원천이죠 <웃음> 거기서 이제 <웃음> 그 혼인 제도가 나왔고, 혼인 제도가 사실은 다른 제도의 근간이 되는 그런 제도다 하는 내용도 어, 또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혼인 제도에 의해서 이제 어, 다른 관계에도 나오는 거죠. 부모의 부모 자식의 관계도 나오고, 또 사회와의 관계도 나오고. 현 인류와의 관계에도 나오는 것입니다. <웃음> 그러니까, 이 혼인제도는 참, 음, 하나님의 그 품성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귀한 그런 그 제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깨뜨리는 것이 이제 제 7개명을 어기는 거잖아요. 간음하지 말진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은 이미 이제 아담 안에서 타락한 존재들의 간음의 성향을 다염두에둔 그런 어 개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최저 마지노선으로 간음하지 말진이라라고 권한 것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이 개명이라는 게 원래 이제 출애굽 이후에 구원시켜 놓고 신해 산에서, 어, 개명을 준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개명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 얻는 자들이 이제 마땅히 이 개명을 지켜서 그 구원 얻은 자로서의 품위와 품격을 나타낼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놓고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종교적인 경전이나 의문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전제해 놓고 그리 또 안에 이미 선택되고 예정됐다라고 하는 걸 전제해 놓고 이거를 생각지 않으면 이제 이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왜냐면 하 여전히 성향 자체가 본성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나오는 거잖아요. 나쁜 마음에서 나쁜 행동이 나오는. 거. 나쁜 마음 그러니까 그뭐 저기 부모를 거역하는 거나 우상 숭배를 하는 거나 또 이웃의 인권을 함부로 하는거나 이런 것들은 다 구원을 모르는 옛 사람 아담 안에서 죽은 옛 사람의 성향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그 본위를 취해 갈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에게라도 다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고 예정됐다고. 언약적인 사랑으로 예정됐다고 하더라도 이제 새 사람이 된 거지만 옛사람의 성향은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옛사람의 성향을 벗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적으로 그 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게 내가 주님의 몸인 교회로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계명을 지켜 나갈 때이 혼인 제도를 제대로 지키게 된다 하는 거지 그렇게 되면 이제 좋은 나무로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웃음> 그 초창조 때도 이제 그 혼인의 그 신성함에 대해서 알려 주셨는데 그. <웃음> 그, 모세, 그 다음에 이제 타락하고 난 뒤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을 때에도 사실은 첫 창조 때 첫사람 첫, 저기 아담과 하와에게 말했던 내용을 사실은 반복 진술하는 것으로 나타나잖아요 그것이 <웃음> 그 장세기 1장 2 6절 이하의 내용 2장 4절에 이하의 내용이 이제 모세 율법의 그 레위기 그 11장에서 22장, 또 23장까지 포함한다면 그렇게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 종류가 음식, 또 혼인, 또거루에 대한 내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회복도 사실은 첫 사람이 이루지 못한 것을 회복해 가는 것이다. 그그 그 일을 위해서 이제 혼인 제도도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땅에 충만하면서 땅을 다스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어, 명령도 노동 명령도 내리시면서 그 문화 명령도 내리시고 혼인 명령도 내리셨는데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로. 어, 나타나줘야 되는. 그리 또 안에서 생육하고, 어, 서로 돕는 자, 초창조 때, 나, 아담과 하와가 서로 돕는 자였지 않습니까? 서로 돕는 자로서, 이제, 뭘 위해서 돕느냐 하면, 창조의 목적을 위해서 돕는 자로서 살아가야 했던 것이고요. 둘째 창조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둘째 창조 때에도, 그 일을 위해서 모든 규례와 혼인 관계 또 거룩함 같은 게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혼인 관계에서는 그런 절제된 모습이 있어야 되고 서로 돕는 자로서 절 서로를 세우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번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서로 돕는 자로서 생육하고 그렇게 또 번성을 해야 되는 그것이 후 계대를 이어서 이제 거룩한 후사들을 낳아야 하는 거고그 다음에 이제 그냥 낳아놓기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창조의 목적에 쫓아서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완전한 데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성화입니다. 그거룩이그리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다. 그세 가지가 주어져 어, 있는 것인데, 그것은 뭐 이따가 좀더 자세히 볼 건데요. <웃음>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라든가 뭐 이혼 같은 것은 사실, 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런 것들이 아니면 이제 지금 오늘부터 볼 건데, 뭐 사별을 했다거나 부정한 일 외에 그렇게 그, 다른, 그, 이유로 혼인 관계를 깨는 거는 가늠하는 것과 같다. 그것은 결국 창조의 목적을 다, 자기 현실적인 그혈과 영광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다 버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웃음> 단순히 자기의 그 기호에 에 따라서 살아가는 정도의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경륜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경영을 대적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138문 지난번에 그 읽었는데, 거기 138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8문 답 같이 읽겠습니다. 칠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칠계명이 명하는 것은 몸과 마음과 감정과 말과 행동에서 정조를 지키는 것과 자기 자신만 아니라 이웃의 정조를 보존하는 것과 눈과 모든 감각을 주의 깊게 살피는 것과 절제함, 순결함, 사귀, 사귐을 갖는 것, 단정한 옷차림과 독신의 은사가 없는 자들의 경우에 혼인하여 부부애로 서로 동고함과 우리의 소명에서 부지런히 일함과 모든 부정한 일들을 멀리하고 부정으로 이끄는 유혹에 맞서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 이웃에 대해서 그 음욕을 품는 것 정도로 그 내가 죄를 이명저 칠계명을 지켰다 말할 수 없는 것이 이 적극적인 면들을 보면 우리가. <웃음> 참 너무 그 그런 것들이 미약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죠.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이제 모두 일곱 가지 일곱 가지 정도가 되는데 이 내용들을 이제 차례대로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혼인 해소의 조건, 그 배우자 사망, 그 단락부터, 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의 목적과 혼, 이혼 사유까지 이제 다 보, 보겠는데요. 혼인의 근거를 허무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째 배우자의 사망입니다. 배우자의 사망은 혼인 해소의 사유가 된다. 로마서 7장 2절로 3절 말씀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아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혼인은 영원한 언약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유지되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장차 영원한 나라에 가서 다시 이전의 혼인 관계로 돌아가는 일은 없습니다. 아무리 가깝고 거룩한 혼인관계라도 오직 지상에서 살아있는 동안만 유지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고 그 점에서 천사와 같아질 것인데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맺는 관계는 지상에서 가장 사랑스럽고 거룩하고 복된 혼인관계보다 더욱 거룩하고 복되고 사랑스럽습니다. 이게 이게 너무 그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의 관계가 너무 고상하기 때문에 인간의 인간과 인간의 사랑의 관계를 그 그게 빛이 잃는 거예요. 그게 너무 환하기 때문에 그 앞에 인간과 인간과의 그 한시적으로 주어졌던 그 관계는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웃음> 게다가 혼인관계는 지상의 모든 다른 관계와 마찬가지로 그 성격상 지상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우리가 그리토와 맺는 관계를 제외하고 지상에서 맺는 창조질서에 따라 맺는 모든 관계는 모두 그리토와 교회의 관계, 그리토를 통하여 하나님과 그 자녀의 관계를 지향합니다. 그러니까, 그리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혼인도, 혼인 관계도 제대로 유지하게 되고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유지하게 되고, 세상과의 관계도, 그리고 다른 비조물과의 관계도 제대로 이, 이, 이룰 수가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사실은 주님과의 관계가 불확실하고 그 명료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 그, 다른 것들이, 음, 다 파생적으로 그렇게 나빠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정상하지 않기 때문에. <웃음> 우리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형제, 자매의 관계에서, 그 밖에 창조 질서를 쫓아 이루어진 모든 합당한 관계에서, 그리 또한 교회의 관계, 하나님과 그 자녀의 관계를 드러내려 힘쓸 때, 모든 지상적 소명을 정당하게 이루어 갈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어, 제대로 하는 사람이 사회 생활을 제대로 할수 가정 생활을 제대로 할수 있는 세상에 대한 역사적인 사명도 제대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봉 10장 37절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그그 전에도 이거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사랑한다고 하는 것, 더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우선순위에서 제일 그 앞에 두는 거예요. 항상 그 우선순위가 있어. 우리가 그리트와의 관계가 가장 우선 순위가 돼야지 다른 가정, 자식, 남편, 아, 자식 뭐그외 사회적인 관계 이런 것들이 우선 순위가 앞서면 안 된다 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안타 그 우선 순위가 바뀌면 이제 우상숭배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돈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예수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돈이나 예술이 우상이 됩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오직 주님과의 관계 위에서만 제대로 맺어집니다. 그리토를 중심에 모시고 무릎 사람을 대하지 아니하면 그 관계는 틀림없이 부패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주 안에서 자녀를 사랑해야만 주 안에서 아내와 남편을 대할 때에야만 우리의 관계는 정당하게 예, 유지됩니다. 우리의 관계가 정당하게 유지되면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와 점점 그리스도가 점점 나타날 날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된 목적이 뭐라 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처럼 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가는 그러니까 신과 같이 되는 거거든요. 신과 같이 된다는 것은 명제적으로 표제적으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신과 같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버지 뜻에 부, 부복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살아가는, 그런 게 돼야 된다. 응. 그게, 그게 안 되면, 다른,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어그러지게 되고, 또그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를 전혀 나타낼 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정당하게 유지되면 우리에게서 그리토가 점점 나타나게 되고 우리는 점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그 땅에 속한 자거든 인간은 땅에, 땅의 그 사고와 패턴으로, 행동 패턴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인간 스스로는 선을 행할 수가 없잖아요. 위로부터, 외부로부터 들어와야 선을 행할 수 있고. 그러 그러니까 주님을 닮아간다는 거는, 이제, 땅의 것을, 나의 것을 내, 내 모든 못 믿을 만한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나에게는 믿을 만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이게 저 신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님의 그 정, 정결한 처녀, 저, 저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만 나타날 것입니다. 옛사람의 우리는 점점 사라지고요, 거룩한 교회로서 우리가 나타날 것입니다. 창조 질서에 속한 모든 관계는 그리스도와 거룩한 교회의 관계를 드러냄으로써 스스로는 그 드러냄으로써 스스로는 사라짐으로써 제소임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혼인의 관계라 할지라도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면 그 관계는 그 날로 소멸됩니다. 남은 배우자는 다시 혼인의 관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9절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남편이 죽은 후에 아내였던 사람은 시집갈 수 있는데 주 안에서만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기억해야 할 점은 혼인하는 것이 우리의 권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혼인은 우리 개인의 지상적 행복을 위한 방편이 아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그 내려놓으셔야 돼요. 혼인은 근본적으로 소명입니다. 주안에서 라는 표현이 바로 그 점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초혼을 통하여 혼인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배우자를 거두어 가셨다면 먼저 그 뜻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더욱이 혼인이 인생의 전부도 아니고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가는 신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의 방편에 불과한 것인데 물론 매우 중요한 방편이긴 합니다만 그럴지라도 그것이 방편이지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천사처럼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않는 것입니다. <웃음> 그, 그리고 그그 어, 주님이 계시는 영원한 나라인거죠. 고린도전서 7장 29절부터 아, 27절부터 29절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놓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놓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오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돼 음.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 진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음. 우리가 고린도전서 7장에 기록된 사도의 말씀에서 언제든지 주의해야 할 점은 사도가 결코 독신주의를 장려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 고린도전서 7장 7절에 보면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절라니라뭐 이제 뱃속에서부터 나온 고자도 있고요. 자기가 스스로 고자된 사람도 있고 <웃음> 그런 은사가 있는 자들이 있고, 그 외에는 이제 혼인을 하라는 거죠. 이제, 바울은, 그, 특별한 경우를, 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떠하다 하는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는 거죠. <웃음> 단순히, 인간적으로 혼인해서 살아가는 그런, 관계의 나라 정도가 아니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래서 뭐 너무 환란이 심하면 처녀들은 그냥 지내는 것도 괜찮다 그런 표현도 했어요. 사도가 언제든지 교훈하는 바는 각자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고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내에게 매여있도록 부르심을 받았으면 결코 노이기를 구해서는 안됩니다. 장가가도 죄짓는 것도 아니고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닙니다. 사별했을 경우 말이죠. 8절에서는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 즉 호랍이나 과부들 덜어 절제할 수 없으면 혼인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그 연약한 점을 다 알고, 아, 이런 배려까지 또다 해주신 거죠.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도의 이런 말씀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별한 후에 혼인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든지, 혹은 사람이 혼인하는 것이 권리인 것처럼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의 연약 유익을 위해서, 또한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잘 이룰 수 있도록 혼인으로 부르시는 이 사실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혼인을 내신 그 뜻을 이루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내신 뜻은 그렇고 나는 내 행복을 쫓아서 살아가겠다 이렇게 하면 신자가 아니죠, 사실. <웃음> 그, 그또 혼인도 무슨 권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어떤 경우에는 조언의 관계로 충분하다고 여기고 더 이상 혼인의 상태에 있을 것이 아니라 남은 생애를 주, 어, 주, 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데 다 드리고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바울 사도가 그런 경우일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사내들인 회원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그는 혼인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사내들인 회원이 되려면 혼인한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사내들인 회원이 71명이에요 71명인데 한 사람은 대제, 대제사장이고 하나는 지도자예요 그리고 나머지 60, 어, 69인은, 69인은 바리새인 사도 개인, 서기관, 장로 이런 사람들이 구성을 하고 있었어요. <웃음> 사도는 어느 시점에서 부인과 사별한 것 같은데 그 이후로 혼인하지 아니하고 특히 주를 배운 이후에 남은 생애를 사도로서 주님의 사명을 행하는데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것이 자기 소명이라고 확신한 것입니다. 사도는 그리토께서 보활하신 이유 매일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그, 단축하여 간다는 사실 때문에, 특별히 주의 일에 힘써 나아갔습니다. 심지어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에게도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하라고 권합니다. 물건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사람처럼, 뭐 예? 그렇게, 하기도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와 같이. 이 분복 이게 분복이고 이제 기업일 수 있는데요. 근데 거기 자체에 메이지 분복 자체에 메이는 사람은 없죠. 원래 메인에 메이는 거지 예? 부차적인 것에 메이지 않지 않습니까? <웃음> 우리는. 뭐, 단적으로 얘기하면 아내나 남편 없는 자가 되기 위하여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제 사망 이후에는 아내나 남편이 없는 상태로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좇아서 지금 아내 노릇하고 남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목표는 남편 없는 사람, 아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혼인에서 누리는 모든 선한 것은 오직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데 쓰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수단에 매이지 말라는 거잖아요. 목적에 매여라. 수단에 매이면 이게 신자가 아니죠. 사실. 그리토와 교회의 관계를 반영 하기 위해서 그 혼인을 하는 거지 자기 행복을 위해서 혼인하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일에 서로 돕고 경건한 훈사를 낳고 또그 안에서 완전한 대로 자라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냥 뭐 자기 행복과 미래를 생각해서 서로 확벌 좋고 뭐. 능력 있고, 이런 사람 찾아서 혼인하는 게 아니다. 우리, 우리는, 주님, 머리 대신 주님이 완전하시고, 그 거룩하신 아주 왕이시고, 주제자이시지 않습니까? 그,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그 신랑이시고, 우리가 그 신부가 되는데, 그러면, 그런데 지상적인 것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물론 무시하지 않는 거죠. 그 관계 안에서 또, 청직이로서 일을 잘 하는 것이지만 그거 자체에 매여서는 안 된다 오직 영원한 구원을 이루는데 혼인제도를 사용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혼인의 목적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혼인의 소명을 정당하게 이루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웨스민서 신앙고백서가 혼인의 목적을 잘 교훈하고 있습니다 24장 혼인과 이혼에 관하여 2절에 보면 혼인은 남편과 아내의 서로 도움과 합법적인 출산을 통한 인류의 증가와 거룩한 자녀를 통한 교회의 증대를 기하고 또한 부도덕한 생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신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많이 낳는 것도 교회가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예요. 교회의 경건한 후사가 많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아이를 많이 낳는 거지 자기 시체말로 세상 사람들은 아이들이 후세에 권력이 되잖아요 그들이 잘 되면 내가 못한 걸 이루, 이루게 되면 권력이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많이 낳려고 하고 욕심으로 많이 그건 하나님의 제도를 악용하는 거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악용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혼인제도를 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독신, 독신의 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사람을 혼인의 뜻으로 어, 부르신 혼인으로 부르시는 뜻이 여기 네 가지로 언급되어 있는데 <웃음> 첫째, 남편과 아내 서로 도움입니다. 서로 돕는 배필이라고. 합니다. 돕는다는 게 보혜사라는 말이에요, 보혜사. 예수님도 보혜사로 오셨죠. 성신님도 다른 보혜사로 오시고. 우리가 말씀과 성신님을 의지한다고 할 때는 다른 사람의 이제 도움, 도움이가 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행복과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웃음> 서로 서로 그런 어, 그 남편은 언약의 머리로서 언약의 또 대표자로서 자기 역할을 다할수 있도록 돕고 또 남편은 아내가 또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잘할수 어, 있도록 아내도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잘할수 있도록 도와줘요 자기 일에 종속시켜가지고 종 부려먹듯 하면 절대 안됩니다. 둘째로 혼인의 소명은 합법적 출산을 통하여 인류의 증가와 거룩한 자녀를 통한 교회의 증대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경건한 후사를 낳는 것은 내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교회, 교회의 교회전진과 확장을 위해서 교회 완성을 위해서 그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사람에게 주어진 그 혼인 명령, 노동 명령, 안식 명령, 뭐 문화 명령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지. 결국 하나님과 같이 돼서 살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내신 법도 아래서 서로 돕는 일로 살아가는 거예요. <웃음> 그러 그, 성신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고 있잖아요.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럴 증인이 되는, 주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단순히, 죽으셨는 게 아니고, 죽으셨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성신을 받으면. 성신을, 성신의 인도를 안 받는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 생활도 못하고, 전도도 안, 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지 않습니다. 우는 기회가 될 때마다 전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혼인을 통하여 부도독한 생활이 방지되어 세상이 음란한 죄로 말미암아 멸망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소극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말하는 건데 사실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거룩함에 이르는 거예요 그리토의 완전함에 창조하신 자의 충만함에 이르는 겁니다 <웃음> 모든 그 탐욕을 제어하고 말이죠. 주님이 수산으로 주신 것들을 잘 써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혼인이 하는, 그러니까 혼인을 다른 목적으로 쓰면 안 된다. 자기 쾌락과 자기 행복과 자기 번영. 그런 목적으로 혼인을 써서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 그, 그, 저, 완전히 거룩하게 되는 삶으로. 경건한 후사도, 거룩한 후사도 낳고 본인 스스로도 어, 거룩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웃음> 타락한 인생의 연약함을 아시고 합법적인 혼인관계를 통하여 성적 욕망을 건전하고 아름답게 해결하도록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모든 욕망을 동등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은 모든 본성적인 욕망은 내신 규례를 통하여 정당하게 충족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냥 동물적인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그 욕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식욕은 음식을 먹도록 하는 규례를 조차 충족이 되어야 하고 음식을 가급적 먹지 아니하는 것이 종교적으로, 어, 종교적이고 으로종교적 도덕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음식을 패하고 혼인도 금하고 막. 음. 어,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무제할 무절제한 것도 문제고, 너무 금욕하는 것도 문제죠. 음. 근데 지금 어, 중세 때는요, 그 아이 낳는 일 외에 부부 관계를 맺는 것을 죄악시했습니다. 굉장히 금욕적으로 생각을 했죠. 그런 것이 사실은 시대적인 한계였었는데 그런 것이 그이이내이 이, 이 혼인 제도를 내신 본의를 그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헛된 열심을 낸 거죠. 그리고 뭐 혼인도 저기 해야 될 사람들이 안 하니까 신부나 수녀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 그 수도원들 옆에 보면 아기들 그 무덤이 낙태해서 버린 아기들의 무덤이 그렇게 많이 발견되는 거 아닙니까?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3절 그러나 성신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조치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임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할 터이나 식물을 하나님이 지으신 반이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성적 욕망을 주시고 오직 합법적 혼인 관계를 통해서 채워지게 하셨습니다. 인생이 하나님께서 내신 규례를 좇을 때그이 일에서 아름답고 참된 만족을 얻을 것입니다. 그뭐 통일교나 JMS 같은 경우 이 사람들은 그 이제 첫 사람이 타락하게 된 것이 영적 가늠으로 봐가지고 이제 회복하려면 이제 하나님이 보, 보낸 종과의 관계를 통해서 피가 깨끗해져가지고 회복된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논리가 그럴 듯한데 그 사실은 이전 전체적인 하나님 나라와 그 관련된 그런. 어, 관련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면 다 그런데 미혹돼서 넘어가는 것이 아주 잘못된 것이에요. 인생이 이제 하나님께서 내신 규례의 의미를 알고 그것을 순종할 때 이제 아름답고 참된 만족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제7개명의 명하는 내용을 살피기에 앞서서 본인의 신성함에 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절대 나눌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경우에만 이혼이 가능하다. 그 사유는 오직 간음입니다. 배우자의 사망은 혼인 관계의 자연적인 해소고, 그와 유사한 것이 배우자의 간음입니다. 배우자의 간음은 혼인 관계의 근본적인 파괴에 해당됩니다. 아까 아까 마태복음 19장을 읽었는데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영구 외에 아내를 내어 버리고 다른데 장가 되는 자는 가늠합니다. 음행한 영구 외에는 아내를 버리면 안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규례를 근거로 그릇된 주장을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9장 7절 아까도 읽었는데 여자오되 그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중서를 주어서 내버리라 명하였나이가 주님께서 앞에서 본래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한몸이 되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어찌하여 모세가 이혼증서를 주어서 내어 버리라고 하였느냐고 주님께 따집니다. 그만큼 당시 유대인들은 아내 버리는 것을 쉽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조금 아래 내려가면 심지어 주님의 제자들도 비싼 수준으로 있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가로돼 많은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 진데 장가들지 않는 게 족삼나이다. 제자들의 수준도 참 형편없죠. 음. 니고데모가 사실은 초기에 예수님께서 첫 6월절을 당해 가지고 예루살렘에 오셔서 6월절을 지키시고 거기에 머물러 계실 때 니고데모가 찾아왔던 것 아니에요? 찾아왔을 때 그. 구약의 선생으로서 구원도 모르고 중생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도 모르고 그래서 그 깨우쳐 주니까 그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육적으로 받아 가지고 그냥 뭐 뱃속에서 다시 뱃속으로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까 그런 엉뚱한 소리를 했어요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통해서 다시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걸 당연히 알고 그걸 가르치고 증거했어야 되는데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제자들도 사실 크게 뭐, 뭐 우리가 어 저기 제자들이 때와 기한에 대해서 물었을 때그 얼마나 적급한 수준에서 물었는가 생각했잖아요. 여기 저기 그그 그 전인데 불과 얼마 전인데 그때도 이런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웃음> 아내가 가늠한 경우가 아니면 절대로 이혼해서는 안된다고 하시니까 제자들이 아예 그러면 잠깐 안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했다 3년 전께 주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이지경이었으니까 다른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기독교 정신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일부일처제가 확고하게 수립되고 아랍권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문명국이 일부일처제로 어, 법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얼마나 많은 가늠이 이루어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이, 이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통계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익히 잘 알고 어, 계시는 사실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불과 몇십년 사이에 이혼에 관한 생각이 얼마나 급격히 바뀌었는지 롤러코스터를 타는 그런 현기증이 생길 정도가 아닙니까 <웃음> 요즘은 뭐그 이혼한 목사들이 저기 목사로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이혼한 성도들도 뭐이교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다른 교회에 가버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재혼해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이혼을 쉽게 하는 현실이니까 거기에 아부하는 신학자들도 등장했습니다. 이런 현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태도가 점점 뚜렷해진 것입니다. 이런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받지 아니하는 우리나라 교회 상황에서 아주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미 혼인의 서약을 부당하게 깨뜨린 사람을 회개하도록 촉구하기는 커녕 오히려 재혼하도록 주선해서 두 사람 모두 가늠을 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그것이 무슨 자랑인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가늠 이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이혼하는 것은 신성한 혼인서약을 위반한 큰 잘못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그렇게 혼인서약을 위반한 상태에서 철저히 회개하기는 커녕 재혼하게 되면 무슨 큰죄가음의 무서운 죄를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도, 이렇게 죄를 지었, 그, 말씀을 몰라서 이렇게 죄를 지었다더라도, 죄의 심각함이 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무엇보다, 죄의 무서운 영향력이 죄 지은 사람에게, 그 사람이 속한 교회에 작용하게 됩니다. 종교개혁 시기에는, 종교개혁 시기에는, 저기, 뭐, 사별하고 부정한 것 외에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어, 종교개혁자들이 허용을 했는데, 정신 이상자들이 가족을 유기하고 버리고 나간 거예요. 정신 이상자들. 그런 경우에, 가족을 유기하고 떠난 경우에 재혼을 허락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례가 있었던 걸 보면. 우리 한국 교회들도 이런 두려운 상태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 우리 사회에 동성애가 점점 심해지는 것과 무관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인미 법칙을 들어보셨는가요? 하인이라는 사람이 제 미국 보험회사 관리 감독자였는데, 산업재해를 조사하다 보니까, 심각한 안전사고가 일건이 발생되기 이전에, 얼마나 그런, 그렇게 발생될 만한 일들의 징조가 얼마나 많이 있었나. 이게 1대 29대 300이에요. 그 그러니까 하인리 법칙 하면 1대 29대 300이에요. 안전한 사고, 안전사고, 그 일건이 발생하기 전에 29번의 경미한 사고가 있었고, 경미한 사고가 나기 전 300건이나 되는 위험 요소가 존재했다. 최근 우리나라 조사에서 보인, 보니까 하인리 법칙이 거의 맞아떨어졌다고 합니다. 이걸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사회현상이 단독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인과관계를 다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떤 큰 사고가 발생하는 데에는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는 여러 요인들이 작용합니다. 어떤 학자는 방아쇠의 원리를 들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방아쇠를 당길 때 어느 시점이 지나야 비로소 총알이 나옵니다. 그 전에는 총알이 발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격발되기 전까지 방아쇠를 당기는 힘이 있어서 마침내 총알이 나가는 것처럼 사회현상도 비슷하게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풍조들이 이렇게 힘이, 물밀듯이 자꾸 쌓아져서 이렇게 밀려 들어오면 이제 어느 때 터진다는 거죠. <웃음> <웃음> <웃음> 이 이론이 얼마나 정확한지 알 길이 없습니다만, 틀림없는 것은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선악가는 사실과 이 세상이 부패하는 사실 사이에 상관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저기, 종교 연구하는 사람들이 통계를 낸 건데요. 앞으로 우리나라 교회는 이단하고 개혁교회만 살아남을 거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기존 교회에서 그 하는 스타일의 그 목회 방식이 이단하고 비교해서 98%가 같답니다. 대형 교회 그 방법론이나 그 양식이 그 조직을 운영해 나가는 그런 방 방편이 이단들과 똑같답니다. 이게 다 앞으로는 다 이단화되고 나머지는 제대로 진짜 교회를 이룰 사람. 그런 딱두 부류가 된다. <웃음> 참 무서운 일이에요. 그건 저 종교, 그냥 그저 신비한 예언방, 예언가들이 그냥 공포듯이 뭘, 뭘 보고 예언하는 게 아니고 통계를 내서 이 하인리 법칙 같이 통계를 내가지고 그렇게 추정을 추론을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교회가 선하가지 아니하면 거룩한 감각이 약해집니다. 거룩한 감각이 약해지면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죄가 죄인지 잘 모르게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 사회는 점점 더욱 부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만큼 신한 성한 혼인을 통하여 거룩한 가정을 이루고 나가는 일만큼 이 타락한 사회를 위하여 기여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 개인이 거룩하고 우리 가정이 거룩해 나가는 것이 이 사회에 빛을 비추는 유일한 통로가 된다는 것니다 가정이 요즘은 정신병자들이 많잖아요. 사이코패스니 소시오패스니 뭐 나르시스트들이라든지 자기애성 그런. 범불안 장애라든 뭐 여러 가지 기분 장애, 성격 장애, 뭐 여러 가지 장애, 정신적인 장애들이 많이 있어. 근데 그게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그런 것들이 누적돼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양심이 마비되고 도덕이 그 도덕이 없어요. 이게 사회성이 없는 거죠. 사회성이 없어져. 아예 그러니까. 나의 이익, 이익만 취하다 보면 이 세상이 지금 굉장히 자본주의 사회니까 이익을 취하는 취하는 사회잖아요. 이익을 취하는 게 목적이면 도덕은 다 없어집니다. 양심이 없어져요. 그러면 이건 완전히 저 사회 사회 소시오패스랑 똑같아요. 다른 사람을 다 이용해 먹는다. 그래도 양심의 꼬리 낌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두들겨 패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고, 내가 행복하면 돼요. 내가만 이코패스들은 그렇잖아요. 내가 쾌락을 느끼는 걸그 즐기기 위해서 살인도 서슴지 않잖아요. 양심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람들은 절대 양심이 없어요. 그런 게 그런 게 이제 많아지면 이제. 이 사회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교회가 무너져요. 사실은. 근데 교회가 진짜 생육하고 번성하고 거룩하게 서로 돕는 자가 돼서 세 사람의 그 품위를 그 개인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드러내. 아저 교회가 전체가 굴러가는 게 이제 회복된 인간상과 그 그. 하나님이 그리토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모습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주님이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근데, 전부 따로따로 따로 돌면요. 이 사회는 이미 죽은 겁니다, 사실은. 이 사회는, 가정도 죽고 사회도 죽어버린 거예요. 이 기, 기형적인, 그, 기형적인 기독교인이고, 기형적인 그런 교회가 됩니다. 자기 행복 하나 위해서 자기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그 인정받는 게 자기 행복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냥 잘해줬다가 나한테 별로 쓸모가 없다 그러면 하루 아침에 그냥 그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게 이제 이게 사회성이 없는 거잖아요. 사회성이 없는 거, 도덕성이 없는 거. 결국은 자기에게 매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아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면 진짜 이 사회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교회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혼인을 생각할 때이 혼인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살펴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친이 혼인규례를 내셔서 신성한 혼인이 되게 하셨고 은혜원약 안에서도 이 혼인관계가 믿음의 길을 걸는데 실로 중요한 것이 되게 하신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혼인은 개인의 행복을 위한 방편이 아니라 사명수행의 방편이 되어야 합니다. 사명수행의 방편이 되면 혼인의 잠든 기쁨과 복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살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관계에 관련해서 거룩한 사명을 이루고 나가는 심정으로 혼인을 준비한다면 하나님께서 혼인과 관련하여 약속하신 복과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것입니다. 주 안에서 혼인을 하는 사람이 관하여 성경은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잠언 18장 22절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잠언 19장 14절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니라. 이건 제가 추가한 겁니다. 청년 여러분 참된 믿음으로 혼인을 준비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런 복, 이런 은혜를 맛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리토께 받은 사랑을 그 넘치게 해서 아내가 그 더욱 넘쳐지도록 그리또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또 자기에게 넘쳐서 남편이 그리또의 몸인교회로서그 그 역할을 다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결국 나중에는 이제 각자 주님과의 관계만 남는 거잖아요 주님과의 관계가 가장 주되게 남는 거죠 지금은 이 가정관계가 주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게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정도가 아니에요. 교회 생활을 하는 게이 전체 내 인생 전체를 바꾸는 것이고 이 사회에 희망을 주는 것이고 그 단순히 그냥 교리가 아니에요. 이 실제적인 사실이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주님의 주님께 어, 말씀의 능력을 힘있길 구하는 것이고. <웃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